동희 오자마자 열심히 우와, 훈련하고 어머, 있습니다. 뭐한는 존이야? 자 오늘 받아갈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있어 아 에? 어? 아니야. 에, 끝까지 보자. 끝까지 올라와야지 응. 동이야. 오케이 오케이. 우와 와 침대 너무. 오. 와. 진짜. 우리 집 보다 더네자동희 음. 인생 첫 튜브 어플쏟 탄다 <웃음> 이렇게 동희 위에 앉아 있으면 더 힘들지 않아? <웃음>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지금 빗땀 눈물부터 <웃음> 시작하는 거야. 이게 너무 커. 그리고 여기 더 해야 돼. 여기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위에. 아빠 힘내세요. 뭐 그래도 조금씩 좀 보이고 있어. 그치, 동이야? 우와. 그렇지, 아빠 열심히 해. 오케이, 아, 땡큐. 아빠가 아, 일하는데 아, 왜 똥이 아, 땀, 땀, 땀 났어? 땀 났어. 동희 하고 싶어. 동희 하게 해.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와. <웃음> <웃음> <우와>. 뭐 <어디까지 웃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희 태어나고 이렇게 세 명이서 1박 일로 여행 온거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어디 여행을 갔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갔었어. 뭐 엄마 아빠나 아니면 동생이랑 이런 식으로. 근데 <웃음> 오늘 그 진짜 처음. 지났어요. 새이첫 여행라는 뜻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보통 시부모님, 아니면 친구 그 동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빠, 엄마만 도전. 아빠 벌써 도전 시작했어요. 아빠, 방에 하 지금 치고 있을 때 아빠와. 이제 빨리빨리 빨리. 아빠 빨리빨리 뭐해 뭐해요 더워 동희땀났어요 빨리 가자 지금 여기는 태안이고요 여기는 바로 저희 펜션 앞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뭔가 프라이빗한 해수욕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이랑 와이프랑 저기서 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동해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동해는 파도가 좀 세고 물이 차가워서 동이가 싫어하더라고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이제 서해는 파도도 세지 않고 물도 많이 깊고 차갑지 않아서 동이가 되게 좋아해요 한번 동이랑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지락도 잡을 수 있대요 계 갯벌이 되면 그래서 오늘 바지락도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열심히 불던 큐브 아직까지 동이가 무서워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이한테 가볼까요? 동이야 동이야 어때? <웃음>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가는 데 마다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저희 갔는데 사람 없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기준으로 한 30m, 40m 안에 사람이 없어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고. 그래도 마스크 없이 재밌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어쩌더라. 근데 왜 이렇게 운 인상 써요, 우리 아들. <웃음> 기분이 안 좋아. 주세요. 물 들어가기 싫은데 우리가 물에 너가 지고 어이! 어요 동희야. 동희야, 안녕해 봐. 안녕. 오늘 이 너무 많이 동이 왜이렇게 까매? 동희야! 푸웅! 푸웅! 푸웅! 개비샷! 푸웅! 어 동희씨 동이도 조개 잡고 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동이도 조개 잡고 있어요? 그거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어 알았어 동이 마음대로 해 와이프의 바지락 캐기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가락 바지락 캐기 실력 <웃음> 아유 봐봐 왔어? 이만해 있어 어? 아싸 어? 발가락으로도 찾았다 아싸 어? 아니다 잠깐만 아아이 땡 실패. 아니, 지금 꽉그 빠지러기 때문에 이렇게 입쁜 일을 못빌것 같은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도구만 있으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또! 어? 네. 작은 애. 에이, 작은 애는 살려주자. 어 너무 작고 또 실패. 아 역시 발가락은 안 됩니다. 자 서양이지고 있어요. 사람은 없고 진짜야? 오팔로 한번 쳐봐 맞아? 우와... 와. 역시... 생각은 이거 여기 시작인데 여기 끝까지 넘으면 이제 이게 우리 콩꽉찰수도 있는데 이거도 이거도 아 역시 사람 없는 보람이 있다 모든 쪽이 우리 거야 와야이거도이거 동이도 지금 잡고 있어 어? 그러네. 동이 아빠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그냥 발로만 잡은 겁니다. <웃음> 인생적이야. 저요와이프가 네, 이해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아봤대요발로이짜 이해가 짐으로? 자, 그럼 이해진다으로 자, 그이그냥 돌인 줄 알걸? 음. <웃음> <웃음> <웃음> 일단 저희는 한번 해감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6시 반입니다 아주 조용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따단 역시 우리 동이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저는 동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윈동이 슈 안녕해 보세요 안녕, 안녕. <웃음> 사랑해요 어 사랑해도 해주는 거예요 와 동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잔디밭에도 아무도 없고 저기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좋아. 자 아침에 저희는 또 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구도 준비했어요. 따단. 어제는 발로만 잡았는데, 오늘은 도구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틀째. 네. 사실 저희가 여기서 하루만 묵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하루만 더 묵으려고요. 그리고 다행히 빈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두 번째로 바다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 동이가... 동이가 모자를 잘 아자. 쓰고 있어요 우리 모자 쓰기 싫어하는데 어? 짠! 오늘 벌써 성공이다 네. 너무 귀여워 오자 쓰니까 지금은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더 수영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영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지금 와이프가 패들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예전부터 꼭 타고 싶었대요 <웃음> 넘어졌어 다시 일어났네 과연 올수 있을까 아 근데 지금도 여기에 아무도 없어 있는 사람은 우리 동이 어때요? 어떻니까 영희도 드디어 패들보트 탔습니다 영희 어떠세요? 어? 어어 어, 어. 빨리 도망가고 싶다 어이구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영희야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요. <웃음> 아니, 동이가 엄마, 아빠를 몰랐잖아. 지금 동이 표정은. 아, 여기 괜히 왔다, 지금. 아, 너무 힘들다, 이 표정인데. <웃음> 어? 자, 패달부터 처음 탄 느낌이 어때요? 크게 말해주세요. 나 여기 살고 싶다. 패달부터 위에서? 뭐, 여기 되게 안정한데. 진짜 바다? 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뭐, 바랄 게 없는 것 같대. 동희도 그런가 봐. 동희는 또 하나 있어야지. 다이어지. 맞습니다. 다이어광고 아닙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자. 동희 안녕. 동희 빠까빠까빠까빠까네 안녕이래요. 자, 자, 과연 와이프는 잡을 것인가. 한번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카이어 그리고 하나. 여기, 여기, 에서도 하나 봤다 자 일단 보자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래도 안녕 야, 어? 네. 우리, 우리 똥 보여줘봐 어, 그래도 많이 잡았어 어. 아.. 또한번또한번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있으면 너무 너무 잘 나와 뿔딱 이렇게 도잘 나와 자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잡은 걸로 와이프가 조개탕을 끓였는데 저희가 해감을 좀 잘못했는지 조개가 입을 벌리고 나서 모래가 엄청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모래탕입니다 네 참고로 조개는 와이프가 많이 먹을 거예요 <웃음> 어차피 남편은 조개 못 먹는 사람이 그렇지 남도 먹을래? 야 동희야 오늘 모래탕이야 모래탕 <웃음> <웃음> 여러분 해감을 잘하세요 네 <웃음> 근데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이네 <웃음> <웃음> 맞아요 욕수도 되게 시원하고 저는 국물만 먹겠습니다 동희도 배고팠어 아 뜨거워 그거도 어, 음, 잘 먹네 그, 이, 그 말은 지금 배고프다 동희가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먹어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